오케이. Okay.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봐. 알람 설정 오늘 힘찬 의세상입니다 이름 말해 주세요. 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뭘 하냐면요. 청년 학생부 MT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모였는데 오늘은 어디 멀리 가지 않고요 오늘 뭐하기로했어요 영화, 영화 보고 멀리 치고 쇼핑하고 장 보고 그리고고 그치, 일일이 장수동 일일이 교회 교육관으로 넘어가서 저녁을 먹고 예배를 드리고 게임을 하고 네,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상 즐거볼 테니 한번더 재밌게 봐주세요 안녕! 자, 우리가 오늘 보이란 영화가 뭐죠? 스트맨입니다 근데, 야, 15세가 만 15살이에요? 모르겠는데요? 저 근데 15세에서 보시는데. 네, 아무튼 간에 저희는 시트맨을 보러 왔습니다. 재밌게 볼게요. 윤성님만 둘이 있는,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 저희 청년학생분들이 저기 어딘가 있는데, 아들댓글를 받아서, 윤성님 프로잖아, 그치? 요 네, 그래서 윤성이랑만 찍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영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청년학생분들이. 이사 한번 해주세요. 어, 네, 고맙습니다. 네, 끝. 저희는 그러면 영화 보고 나올게요. 바이바이. 바이. 안녕. 뭐, 뭐 하시죠? 동산이 카메라 먹고 카 카라멜 먹죠. 나는 너뭐 먹는데? 난 카라멜. 섞어 먹자. 반반. 어. 카라멜이. 카라멜이랑 어니언 먹자 카라멜이랑 어니언 어때 생각해 민아? 그래 카라멜이랑 어니언 하자 이어야 근데 요즘 이렇게 돼있냐? 처음 봤어 난 콜라 너 이런 것도 잘 다루네 이현성 이현성 그럼? 콜라 먹자? 나? 사이다 먹을 거야 그건 젠단이 아, 너가 사줘. 아직 돈 없어요. 엄마 카드요 엄마 카드는 원래 막 긁는 거야. <웃음> 원래 엄마 카드 는막 긁는 거야. 콜라 하나, 사이다 하나. <웃음> 진짜 진짜 막 긁는 거야? 난 몰라. 적립까지 알뜰하게 완료. <웃음> <웃음> 2 hours later. 네. 저희는 지금 영화를 보고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네는 이은이. 여기 이유이 있어요. 네. 자, 볼링장 저기요. 자, 저희는 영화를 보고 나왔고요. 네. 이제 볼링을 치러 갑니다. 공가일로와 봐. 너 볼링 잘 쳐? 한번한 번도 안쳐 봤어? 와.. 찌질이가 여기 있었네? 네? 어? 전사님이 볼링 한번 같아? 어, 아니요 아니요? 내가 155 치고 전사님이 103야뻥 치지 마 어디서 뻥 만들어가지고 내가 155야 자 저희는 볼링을 치러 갑니다 저 실력을 촉촉히 보여드릴게요 갑니다 안 좋으시네요. 이안좋으네세 <목소리> <목소리> <웃음> <세형> 파이팅. 다다 할지 다유요석 제가 저도음료샀습니다안녕세요 네. 이번 판은 이길게요. 습니 아, 자 아자 포인트 위로합니다. 반갑습니다. 하나, 둘, 하나, 아자 아자 포인트. 이겼습니다. 이윤성 씨 아주 잘해 주세요. 이기윤도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아, 저희는 볼링을 이겼기 때문에 식사 후에 치우는걸 면제가 됐습니다 이제 장 보러 갈게요 자, 저희는 장을 보러 왔습니다 아, 야채 그렇게 많이 안 먹어요 다들 내가 깻잎 좋아하는 거 어떤 네, 좋아. 그래, 거 알아? 잖아 깻잎이 그게 얼마나 되는 거야? 이거 하나면 충분해 깻잎이 거하나면 충분하다고? 근데 가격이 아, 이거, 거잖아요 가격 양이 더 많아도 게그레블바브지블바을 봐! 뭐. 한 평생이 지난 후레블 진짜 레블바야 돼! 음. 잘 찍고 있죠? 네. 이그네 일상 그리고 1원 하나 고 이거 이거 천원 우리 총 얼마 있어야 되니그이 그리고 가지않요 뭐. 뭐. 아, 그러니까 여기도 하라고 너무 데원인랑 네, 원이0 0는 거야. 불가 2400. 41,400원. 딱이 좋으려냐? 7만 200원이에요. 와! 저는 지금 당수동 저희 교회 교육관에 도착해서 이제 저녁 먹고 있다가 예배를 드려서 그때 전할 말씀을 좀더 준비하고 왔습니다. 좀 말씀을 준비되겠습니다. 오, 피곤하여. 모든 재산과 소유를 흐흐흐, 귀여워. 여기는 몇 인분이에요? 인분수로요? 네, 인분으로 따지면. 25인분에서 30인분으로... 아. 거의 두 밴대요? 사람에? 시즈가한 3인분 먹어야겠네. 근데 저희 친부들 원래 먹어여기요 <웃음> 아 대박. 네, 오늘 오늘 오늘 우리 청년학생부가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안교 청년학생부가 배려가 넘치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예안교 청년학생부가 교제가 넘치는 청년학생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나 내가 사랑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만 내가 배려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내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에게만 이 아니라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한 가족으로 묶인 모든 지체들에게 빠짐없이 차별없이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를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나 또한 온전한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목소리> <웃음> <웃음> 아, 아, 음, 음, 음, 음, 음. 어 아마도 음, 음, 음, 영다 뭔데? 음, 음, 음. 뭐 아니, 그때는 하는데. 아마도내가 어, 아마도 이랬 아마도 아마 두해요. 아, 아, 네, 아마, 뭐, 아마, 뭐 아마 두요아 어, <웃음> <아마 두에요>. 아, 요 처음 인터넷. 지금은 제가 아이다무 아. 여러분들 들은 거요 t u